오늘은 요수금오도 비렁길 3,4코스를 걷습니다 비렁길 3,4코스는요 다른 코스에 비해 오르막 내리막이 가장 극별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 코스입니다 주민들이 때감을 구하고 약실를 하러 다녔던 상원에 터져인 금오도 기룡길은 2010년 길이 조성되자마자 어한 풍광으로 소문이 나면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새킹국수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금오도 기룡길은기룡은선우리말인 벼랑의 요수사투리로요 해안절벽과 해안 단구를 따라 꼴꼴 이어지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스포 마을은요. 선녀가 배를 짜던 것이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스포 비룡길 진방을 지나서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비룡길 3코스는요. 다른 코스에 비해서 오르막 내리막길이 가장 적절하게 돼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나무 대크길 올라오자마자요 동백 숲 하나를 아주 이루고 있습니다. 뺏뺏한 동백나무와 무척한 숲은 정말 저절로 힐링이 될수 있는 매트볼를을 느낄 수 있네요. 3코스는요. 야자매트가다 깔려있어가지고 걷기도 아주 편안한데 알바람통 전망대에 드리아 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매봉 전망대를 향해서 또 갑니다. 또요, 아주 하늘 보기가 힘듭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이차가지고 하늘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아저탁 트인 바 다가 나옵니다. 진짜 이거 길은 요？정말 좀어르랑 내려갑니다. 버스는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가 야자 매트도 잘 깔려 있고 트레킹 길이 아주 잘정논되가 있는 느낌이네요. 이제 비룡길에서요 최고의 하이라텐 출렁다리 향해서 열심히 좀 가고 있습니다. 연인과 함께 걸으면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출렁다리 와갑니다. 출렁다리 중간쯤에는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래에 내려다 볼수 있는데, 지금은 유리가 좀 오염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축포 선착장가시거든요 저희들은 학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번 볼수 있는 돈나무, 아, 열매가 더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3코스 끝에는 학동을 왔는데요 예, 학동은 산의 모양이 학을 닮았다 하여 학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코스 정점이고요 4코스 시작점이 학동마을에 왔습니다 금오도 비룬길은요 시작점과 끝 지점에 화장실 예, 설명이 진짜 잘돼 있거든요 여기도 깔끔하게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4코스 학동에서쉼포까지한 3.2km 정도를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멀리 사다리통 전망대도 보이고요 사다리통 전망대에 도착을 또 했습니다 아 전망대에서 바라보니까요 정말 망망대요 정말 말 그대로 망망대입니다 그렇다 비릉길인데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쉼포 마 2.3 킬로를 더 걸어야 됩니다 지금. 아, 또 완전히 소산하고 굴락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릉길 걸으면 그래서 사랑이 쌓쏙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엉금동 전망대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사코스는요 오르내림 그렇게 없이 정말 길이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던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